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산나물은 이름도 외우기 어렵고 산에 가시면 그게 그거 같아서 참 곤란하시죠. 어, 영상을 통해서 곰치를 한번 눈에 익혀 보시죠. 우선 산속에서 자라는 다양한 곰치 모습을 보시고 또 입모양과 입자루 특성이나 꽃등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동산로가 없는데 이렇게 다 사람이나 짐승이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어, 곰치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이 이 귀한 곰치나물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데요. 어, 이키큰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참 어, 보기 좋습니다. 이런 맛에 산행을 하고 또 어, 곰치를 이, 보는 맛에 산을 타는 것을 게을리 할수 없고 자주 오르게 됩니다. 어, 오늘 어, 해발 한 천미터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아, 땀 흘려서 올라온 보람도 크고 곰치를 만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맛이 좋아서 그런지 벌레들이 이렇게 파먹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가위이 아, 많고 땅심이 좋아서 그런지 곰치가 아, 줄기가 아, 여러 개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아홉 개째가 줄기가 러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곰치의 생김새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잎은 크게 뿌리에서 나는 뿌리잎과 줄기에서 나는 줄기잎으로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잎 모양은 독초와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뿌리잎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잎은 잘 아시다시피 긴 입자루 끝에 한개씩 달립니다. 대개 심장 모양이지만 품종과 자라는 환경에 따라 입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가지각색이죠. 또 입자루와 달린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말발굽 모양입니다. 그런데 줄기에 달린 잎은 뿌리잎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고 폭이 좁은게 차이점입니다. 뿌리잎과 줄기잎은 모두 가장자리가 가지런한 톱니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잎자루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뿌리잎은 잎자루가 짧은 것은 20에서 3 0긴 어, 것은 40에서 50cm로 머이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입자루에는 U자 홈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각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줄기 단면은 불규칙한 다각형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뿌리쪽 그러니까 입자루 아래쪽이 진한 자주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곰치와 비슷하게 생긴 동이나물 줄기는 전체가 녹색인데 비해 곰치는 뿌리쪽이 자주색을 띠는게 특징이자 큰 차이점입니다. 7-8월에는 노란색 꽃이 피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꽃은 줄기 끝부분에 약간 듬성듬성 핍니다. 뿌리쪽에 꽃자루가 길고 줄기 위쪽으로 갈수록 짧은 송이 모양입니다. 꽃은 지름 4-5cm 에서 이고 꽃잎이 코스모스처럼 빽빽하게 나지 않고 이빨 빠진 것처럼 간격이 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씨앗이 익는데 날개가 있어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가 후손을 널리 파트리는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뿌리는 굵은 실 같은 것이 수십 개입니다. 땅속 깊이 내려 가뭄이나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곰치는 돌이 맞는 골산보다 흙살이 있고 토양이 비옥한 퍼산에서잘 자랍니다. 설악산 같이 바위가 맞는 곳보다 흙살이 좀 두터운 태백산이나 함백산 같은 데서 잘 자란다고 할수 있습니다. 곰치 전체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설명해 드린 대로 뿌리잎이 4개에서 5개 나고 뿌리에서 줄기가 길게 자랍니다. 줄기 끝에는 여름이 되면 꽃봉우리가 맺히고 여름부터 노란색 꽃이 핍니다. 토심이 깊은 곳에는 키가 1미터 이상 자랍니다. 식물도감에서는 2미터까지 자란 다고하지만 저는 산을 20년 넘게 탐방했지만 그렇게 높, 높이 자란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곰치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동이나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이나물은 계곡 근처 약간 질척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잎 모양은 곰치와 같이 심장 모양에 가깝습니다 크기는 폭과 길이가 각각 5에서 10cm로 약간 길쭉한 곰치와는 다른 모양입니다 또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 모양으로 곰치와 조금 다릅니다 잎이 나온지 얼마 안돼서 꽃이 피는데 4월에 벌써 노란색 꽃이 핍니다 꽃은 꽃줄기에 한두개씩 달리고 꽃잎처럼 생기는 것은 꽃잎이 아니고 꽃받침 조각입니다. 이정도면 곰치와 구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요. 곰치는 국민산나물이라 할 만큼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요리법도 아주 다양한데 제 생각엔 상추처럼 생것을 쌈으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당근하고 신선한 향과 맛이 아주 좋잖아요. 좀 억센 것은 대처 냉동고에 얼려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나물로 무쳐먹거나 쌈밥으로 이용해 먹으면 맛이 일품입니다. 이제 산에 가시면 곰치를 금방 알아보시고 독초인 동이나물과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